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고청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룰 7티어 레나이급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무침감이 없지 않아 있는 한급이 하나 있어요. 바로 0 5이 d l 형이라고 불리는 쿤밍급후기형입니다 5티어인 쿤민급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쿤밍급이 아닙니다. 일단 쿤밍급이 워낙에 많이 뽑혀나온 한급이라서 배치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소폭 개량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10번 7, 공식이 1 0번안부터는 시우스가 7 3공식이 아니라 123공식으로 바뀌었고 그런 소폭 개량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하는 0 5 d l 형품민급 후기형이 제가 별도로 6티어로 분류를 한 이유가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요. 무려 선체 길이도 6m 이상 연장이 되었고 한 폭도 1.5m가량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7500톤급이라고 뭐 표기하는 다른 매체들도 있는데 사실 크기 비교를 해보자면 알레이버크급 후기형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수량도 약 1500톤가량 늘어난 9500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공0 5 d l 형품민급 후기형을 6티어로 따로 분류를 했고 별도로 함급 나눠 된다고 이야기하는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헬기 경남과 헬기 갑판도 용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더큰 헬기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중국제 블랙워크인 Z20 헬기입니다 원래는 Z9C형 이 대자메기를 사용했었는데 었 이게 우리가 쓰는 슈퍼링스랑 동급이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힘조차도 슈퍼링스보다 딸려요 우리 해군이 슈퍼링스보다 훨씬 좋은 와일드캣 도입했는데 이것마저도 반쪽짜리 대자메기라고 성능상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는 중이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딸리고 체급도 작고 추력도 딸리는 물건인데 Z9의 성능은 정말로 끔찍했겠죠. 그래서 블랙호크를 그대로 카피한 Z20을 생산함과 동시에 바로 해상형이 계획돼가지고 해상형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중량급 헬기를 가지게 되는거죠. C-호크랑 동급의 중량을 가지게 될거고 뭐 대잠 헬기로서의 성능은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중국이 대잠 헬기를 설계해온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온갖 접한 레이더로 도배하는 중국제 방공구축함답게 VHF 대형 레이더도 조금 더 개량되고 출력도 좀 커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장거리 탐지가 조금 쉬워졌고요. 원래 달고 있던 액티브레이더랑 뭐 패시브레이더 통합의 미네랄 에미 시스템 요것도 메인 방공 레이더랑 데이터로 통합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콘솔에 시연을 해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콤비그 후기형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일치월장했다고 볼수 있죠. 아, 마침 미네랄 에미 시스템이 언급이 되었네요. 미네랄 에미 시스템의 근황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미네랄 에미 시스템은 당연히 러시아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부품 수급 막 중단하거나 창정비 중단하거나 그러면은 중국은 운영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366식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게 현재 쿤민급의 현실입니다. 성능은 오히려 미네랄 에미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러시아제가 프로세스 성능이 워낙에 뭐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도 10년이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번 편에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어, 쿤민급의 발전량이 딸려가지고 레이더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고 돌리면서 과부하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중국 해군 당국자들도 몰랐을 리가 없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해본 건데 이쿤민급 후기형은 단순히 기존 설계를 개량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 운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한급이라고요. 여기에 배수량도 1500톤이나 체급이 커지다 보니까 좀더 기관부 용적을 키우고 발전기도 추가로 달아가지고 전력 문제를 어느정도 상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알레이포크 플라이트 3랑 동급인 8800kW 이상급으로 키웠을 겁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저렇게 VHF 레이더도 조금 더 체급 키워가지고 달아주고 하는 거지 미쳤다고 기존 쿤민급의 5000kW짜리 쪼매난 발전기 믿고 나서 저렇게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일은 없겠죠 태부적인 사항을 비교해보자면 시우스가 약간 또 달라졌습니다 콘민급 1 0번부터 장착되기 시작한 1 1 3 공식 시우스가 되는데요 이게 7,3 공식이랑 뭐가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력을 두배로 늘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관포를 두개를 달겠죠 쌍열로 비오나 가시탄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국 애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 기관포 두개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나? 7,3 공식은 게틀링 기관포인데 6총신 기관포를 달고 있어요 근데 1 1 3 공식은 12총신의 기관포를 달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12개로 늘렸어요 이런 충격과 공포의 설계를 갖춘 대륙의 기상이 담긴 CUS e 체계입니다 뭐 장점을 따지고 보면은 쌍열로 이렇게 기관포를 배치하면 0점 문제가 있죠. 시차 분석입니다 그래서 탄이 좀 넓게 분산됩니다 화력을 집중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 개의 기관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탄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단점은 냉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약실이 터질 수도 있고 막구급보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잘생각해보면 우리가 CUS e 체계의 약실 냉각까지 막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수준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우스 체계라는 걸 우리 목적을 자제각해 보면은 모든 대공 미사일들의 대한 미사일 유격 시도가 불발로 끝나고 대한 미사일이 착탄하기 1, 2초 전 최대한 많은 기관폭탄을 갖다가 또다 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사일을 유격하는 방식이잖아요. 최고의순간에 1, 2초 화력을 퍼붓는 게 중요하지 뭐 약실이 터지거나 뭐 쿠크포가 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사실 탄화 남는 게 중요하지 애초에 그거 못 맞고 대한 미사일 그대로 쳐 맞으면 바로 용궁인데 그래서 이, 이런 설계를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겉에서 보기엔 좀 기괴해 보일 뿐이죠 그래서 뭐 1130식 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730식에 비해서 연사력이 2배 늘어난 분당1만 발을 발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은 드디어 중국 해군은 기존의 이지스담들과 동급의 성능을 가진 방공구축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의 세 나라가 새로운 방공구축함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방공구축함들의 성능은 쿤민급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해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칠티어 강호 구축하을꽃마내을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응.